여러분들 이거 뭘까요? 이거 이거 뭐지? 바로 물론 크림이 있긴 하지만 꼬부기 빵과 똑같이 모기, 약간 막히기. 이브실은 그루트보다 못생긴 애가 나왔고요. 그루트 짭 같은 나무가 나왔고요. 한번 빵을 접시에 옮겨 보겠습니다. <웃음> 어? 종이에 쌓여 있네요. 근데 이거 굳이 양쪽을다쌀 필요는 없지 않나? 귀찮게 그래 이번 거는 저번에 그 여기 영상에 나온 완전 대실패 꼬부기 빵보다는 그나마 맛있게 보입니다 그래 진짜 꼬부기 빵은 대실패였다 그거 인정 근데 이건 종이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브라우니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와! 크림이 있고요 꼬부기빵보다 훨씬 좋고 크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왠지 그냥 먹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준비해거예요 그럼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긴 하지만 음 근데 크림이 되게 적네요 진짜 0.1cm도 안 돼있어요 어우 크림맛이 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 뒤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거 또 하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디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을 구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바로 개봉 박수 음. 뭐지 이거? 카스타드 이 카스타드 아니에요? 카스타드라기엔 너무 딱딱한데? 뭐지? 이 카스타드 맞아? 식빵 아니야? 응난크림이 음, 있어 진짜 역시 그 꼬북이 빵 이거랑 그다음에 그 크림 없어서 맛없다더니 이세대 메타몽빵보다는 당연히 크림이 있어야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짜글때미 있어요. 스틱! 아여기있구나 언제나 이 라면 스프 방부제같이 생긴 이 스티커를 한번 스티커 봉지를 한번 찢어버려 보겠습니다 스티커는 찢어발려야 제맛이지 버라스 좋은 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안 예쁘게 생긴 애가 딱 왔습니다 이렇게 나의 띄부띠부씨의 컬렉션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캡틴은 메이플이에요 내가 이루 현실 관장 안 장관을 보기 위해서 월정사까지 왔다